안녕하세요. 밀리밀리 김밀리입니다. 이번에는 클리오에서 새로 출시된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을 구매해봤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컬러들이 핑크 베이스의 쿨톤부터 옐로우 베이스로 총 6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태닝한 피부라 사실 딱 맞는 컬러는 없었지만 옐로우 베이스의 21호, 웜톤과 유사한 3호 리넨 컬러를 선택해봤어요. 이렇게 뒤에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54시간 광택 지속, 인체 적용 시험 완료 마스크 묻어남방지, 인체 적용 시험 완료 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해야겠어요. 우선 리필과 본품 구성으로 되어 있고 맑은 광채를 담아낸 듯한 핑크 컬러로 여심 저격을 한 디자인 쿠션 패키지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뒷면도 리필 부분의 원크기가 크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열어보면 콧볼이나 눈가 쪽에도 꼼꼼하게 바를 수 있는 물방울 모양의 쿠션이고요 손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크기도 크기지만 피부에 올릴 때양 조절도 쉽고 밀착력도 높여주는 칼집 모양의 니들 타공 퍼프로 되어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션은 일반적으로 많이 봐오던 쿠션 내부를 볼수 있는데 너무 딱딱한 느낌이 아닌 중간 정도의 쿠션이 느낌이고요. 꾹 눌러보면 제형은 너무 가볍지도 않고 꾸덕하지도 않은 제형이고요. 손에 올려보면 광채가 여기에서도 좀 많이 느껴지는데 커버력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손등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아이라이너를 올려 주고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봤는데 생각보다 커버력은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제 피부에 올려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쌍꺼풀 재수술을 해서 지금 붓기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 하관만 공개하도록 하고 추후에 성형 후기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할게요. 기초만 바른 상태고요. 3호 리넨 컬러가 제 피부에 올렸을 때 생각보다 밝게 느껴졌어요. 옐로우 베이스이지만 누런기가 살짝 빠진 느낌의 베이지톤의 21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공 쿠션 퍼프 때문에 양 조절이 편하고요. 무겁지 않고 가볍게 올라가는데 올렸을 때 맑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피부 표현이 특징이더라고요. 커버력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커버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쿠션을 양쪽 얼굴에 올려서 보면 확실히 광채감이 살아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마스크를 올려서 묻어남 방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볼텐데 마스크를 올려서 정말 꾹꾹 눌러 봤어요 생각보다 마스크에는 묻어남이 거의 없었고요 얼굴은 살짝 자국이 남아있는 정도였습니다 한번더 꾹꾹 눌러봤는데 신기하게도 묻어남이 거의 없었습니다 3시간 정도 후에 광채가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보통 광채가 있으면 커버력이나 지속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 광채감은 높고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무너짐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코시국이라 마스크를 쓰다보니까 광채감있는 피부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마스크에 많이 묻어나서 메이크업하기 힘드셨을텐데 이번 킬커버 쿠션으로 광채피부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뮬리뮬리 김뮬리였습니다. 안녕 빠이